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은요 내일부터 1월까지는 휴가입니다 <웃음> 내일 오시면 예약 없이 오시면 상담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은 어, 국제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8월 12일날 올라와 있는 자료네요 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어, 기존 재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던 집이 물론 2년 이상 어,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하도록 2년 이상 보유도 했고요 거기가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면 거주요건도 다 마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게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 집이 그 입주권이 되었겠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입니다 그집 하나만 있던 상태에서는 어, 그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어,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어, 그 상태에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대체주택으로 뭘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뒤에 산그 집이 대체주택 혜택을 보는 게 이제 정석인데 아,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어, 그게 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어, 다시 다른 지역에 조합은 입주권을 하나를 더 샀어요. 하나를 더 샀습니다. 집을 갖고 있다가 입주권이 되었고,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른 입주권을 하나를 더산 셈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앞에 입주권으로 바뀌었던, 종전주택에서 입주권이 되었던 그 입주권이 완공이 되었어요. 집으로. 그 완공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집을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 그니까 완공 후, 그러니까 3년이 이제 지나서 어, 처분을 할 경우에 어, 완그 입주 완공되고 난 후에 실입주를 1년 이상 계속하여 하면 어, 앞에 원래 그 종전주택을 비가세로 어, 파는 혜택을 주는 게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잖아요. 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종전주택이 있던 상태에서 집인 상태에서 성계조합원으로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당연히 해당이 다 되었습니다 그쵸 그 뒤에 있는 입주권이 완공되어서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해서 앞에 종전주택을 파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제게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게 살짝만 케이스를 비틀어 놔도 과연 이내 네 케이스가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죠 이 오요사항은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요 예, 조문들이 이게 나와 있는데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말로 하니까 또 정리가 안되잖아요 우리가 종전주택 가지고 있던게 얘가 입주권이 되었어요 요 상태에서 이게 1번이고요 그 2번 승계조합원으로 어, 입주권을 하나를 산거죠 그요 입주권이 이제 어, 완공 2년 이내까지 어, 정전 어, 사기를 얘가 입주권일 때 입주권을 샀잖아요 근데요 입주권, 앞에 입주권은 종전주택 때 비과세 요건, 주택의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 충족을 한 집이 입주권으로 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 상태에서 입주권과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뭘 들름 어, 팔아버린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완공이 되었어요. 집으로, 신규주택으로. 집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어 그리고 요 입주권도 이제 완공이 됐겠죠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해서 완공 2년 이내에 앞에 다시 집으로 완공된 요거를 처분할 때 비과세가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은 입주권을 하나를 더 샀대요. 집이 입주권 됐고, 그리고 입주권 하나 더 샀고. 이럴 때 소득령 156조 2, 4항. 아까 요거는 뒤에 산료 입주권은 완공돼서 2년 안까지 앞에 종전주택 처분할 때 비가세 되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적용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회신에 뭐라고 왔냐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88조 후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종전주택이 1주택이 있던게 입주권으로 변환이 된거죠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환됐다가 다시 개가 집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딱 되어있죠 그럴 때그 집을 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이럴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 판단할 것입니다. 같은 항 요건이라 하면 아까 완공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된다 되있죠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그 입주권 하나 더샀을 경우에 어 소득량 156조의 2사항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딱 해놨죠. 그동안 우리가 아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고 나면 내가 그집 하나만 갖고 있었지만 입주권으로 바뀌고 나면 어 그냥 집을 사서 대체주택 해당되는 것만 혜택이 되는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입주권으로 주, 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을 때요 당시에 입주권을 사도 어 요 입주권이 다시 주택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소득세법 시행령 1 5 6조이상항요 입주권 완공 후 입주해서 2년 안에 요를 처분하고, 처분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얘를 비과세 해주는 그 요건을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어, 우리가 하나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어, 다른, 아까 입주권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 있는 비과세 요건 갖춘 입주권이다. 다른 입주권 사가지고 앞에께 먼저 대신 완공이 돼야 되겠죠 완공이 되고 뭐 그리고 뒤에 거도그 앞에 집 완공되고 난 이후에 뒤에 집도 완공 이년 안까지는 그 앞에 집을 팔수 있도록만 타이밍만 맞으면 적용이 되네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참고해 두시면 뭐좀 투자나 뭐 집을 갈아타거나 이렇게 할때 우신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초롱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면 없습니다 문 응, 닫겠습니다 내일은 실장님도 안계십니다 마지막 여름휴가네요 가족들 전부 뭐 아들딸 다 데리고 사이까지 다 해서 외손자 외손녀까지 어 여름휴가를 보내고 또 월요일날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